어떤 뷰티가 좀뜰 것인지 어떤 뷰티 꿀팁이 유행을 할 건지 그것만 알아도 실패하지 않는다 그런 스킨이 뜬다고 합니다 제가 데일리로 진짜 매일같이 쓴다고 얘기할 수 있는 항산화 제품은 확실히 제가 최근 들어 써본 애들 중에서는 이거 진짜 기똥차다 확실히 어, 안 먹을 때보다는 먹을 때가 조금 더 좋다 와 진짜 똑똑해 얘는 이제 또 해외에서 들어온 제품인데 2022년 내내 화장품에 약간 권태기가 올 뻔했던 이유가 피부 타입에 맞춰가지고 화장품이 나온다고 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2023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와 <웃음> 여러분 2023년이 다가온 만큼 아무래도 올해는 어떤 뷰티가 좀뜰 것인지 올해에는 어떤 뷰티 꿀팁이 유행을 할 건지 다들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발빠르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 우리 몰랑이분들 2023년에 이것만 알아도 실패하지 않는다 이것만 알아도 일단 절반 이상 성공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 영상 진짜 재밌을 거거든요 저랑 같이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우리 몰랑이 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제가 2023년에 뷰티 키워드 트렌드를 가지고 왔거든요 우리 몰랑이 분들 2023년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젤로 스킨입니다 어? 젤로 스킨? 이게 뭐지? 라고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단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마 틱톡 하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해외 브랜드인 젤리 브랜드 젤로에서 따와 가지고 젤로 스킨이라는 합성어를 만든 건데요 젤리 먹으면 그 젤리가 탱글탱글 탱글리면서 뭔가 쫀득쫀득한 한국으로 따지면 뭔가 찹쌀떡 같은 느낌 그런 스킨이 뜬다고 합니다 지금 제 피부 보면 여기가 뭔가 이렇게 탱글탱글하면서 콜라겐 가득 들어있는 느낌 뭔지 아시겠죠 이게 그냥 뭔가 안에가 비어 있는 게 아니야 탱글탱글거리는 이런 피부 스킨이 뜬다고 해요 저도 이 키워드를 알고 난 이후로 요즘에 젤로 어, 스킨이 되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저 약간 젤로 스킨 느낌 좀 나지 않나요? 어떤 조건을 갖고 있냐면 일단 칙칙하지 않고 환하고 맑은 피부 정말 맑아야 돼요 잡티 없이 맑은 피부 두 번째로는 안에 콜라겐이 가득 찬 것처럼 탱글탱글 거리는 이런 피부 상태 약간 노화가 되지 않은 듯한 약간 어린 듯한 느낌의 피부 컨디션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엄청 열심히 요 젤로 스킨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요걸 제가 자세히 살펴봤더니 약간 노화는 늦추고 어린 피부 상태로 매일매일 피부 컨디션을 회복하자 이런 느낌인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약간 항산화 제품을 진짜 열심히 쓰고 있어요. 우리 피부가 노화되는 게 바로 산화거든요. 피부가 산화되고 몸이 산화되는 거를 늦추고 방지시켜주는 반대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항산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산화 제품을 엄청 열심히 찾아야 되고 항산화 제품을 먹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어 먹는 항산화로는 뭐 비타민C가 될 수도 있고 진짜 유명한 프로폴리스 이렇게 두 가지가 될 수도 있고요. 저는 먹는 콜라겐도 열심히 챙겨 먹거든요. 오니스트, 오니스트 콜라겐은 제가 1년 이상 꾸준히 먹고 있는데 요즘 약간 효과가 좀 있는 것같기도 하고 제 피부 상태를 보면 예전과 다르게 굉장히 탱글탱글 거리는 걸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먹는 콜라겐까지도 꾸준히 먹어주는 게 좋다. 콜라겐은 바르는 것도 중요한데 확실히 먹어서 안에서 채워주는 게 진짜 핵심이기는 해요. 바르는 거랑 먹는 거랑 같이 했을 때 훨씬 더 시너지가 좋다. 근데 아직까지 뭔가 콜라겐의 그 만족스러운 제품을 찾지 못해가지고 조금 더찾아 다니는 중이고요. 항산화도 진짜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항산화 제품은 제가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어가지고 영상에서 소개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데일리로 진짜 매일같이 쓴다고 얘기할 수 있는 항산화 제품은 이니스프리 블랙티. 제가 진짜 꾸준히 거의 매일같이 쓰고 있는데 너무 좋다. 자 데일리 항산화 20대 초반이신 분들부터 30대 40대까지 휘뚜루 마뚜루템으로 찾는다면 요거 이 안에 리세 컨센트레이트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게 항산화 같은 성분이라서 약간 피부 컨디션을 되돌려주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진짜 잘 쓰는 건데 이거는 약간 이미 항산화를 조금 어, 느끼시는 분들 20대 중반 이상이신 분들은 요 제품을 추천을 하는데요 이 얘는 스킨 스티컬즈라는 제품이고 이름부터가 강력 항산화 앰플이라고 써져 있어요 아침 저녁에 써주는 거는 이거 C 페룰리 그리고 저녁에만 써주는 거는 D e 항산화 에센스예요 근데 확실히 제가 최근 들어 써본 애들 중에서는 이거 진짜 기똥차다 이게 원래는 해외 브랜드 제품으로 조금 강력한 항산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쓰시면 되는데 어, 약간 피부 미백에도 좋고 피부 컨디션에도 좋고 확실히 쓰면 어려지는 피부 느낌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혹시 나는 어, 항산화 중에서 조금 제대로 된 항산화를 느끼고 싶다. 그럼 요거요 얘가 진짜 20만 원이라서 진짜 비싼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엄청 열심히 써주고 있는 약간 어, 스페셜 케어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젤로 스킨을 찾아보니까 뭐 머릿결, 손톱, 발톱 얘기도 있어가지고 제가 진짜 요즘 잘 먹고 있는 비오틴. 이렇게 비오틴 같이 먹어주면 머리카락 모발 굵기에도 도움을 줄수 있고 그리고 머리카락 얇으신 분들한테 훨씬 좋고 그 탈모에도 진짜 좋다고 하니까 비오틴 영양제는 꼭 드시고 그 다음에 제가 먹고 있는 거는 여에스더의 글루타치온 이건 진짜 꾸준히 먹고 있는데 미백에 좋다고 하고 항산화에도 좋다고 해가지고 먹고 있거든요 확실히 어, 안 먹을 때보다는 먹을 때가 조금 더 좋다 그래서 요즘 꾸준히 먹어주고 있는데 만족스러워요 탱글거리는 이 피부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너 뷰티도 중요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으니까 아마 올해는 이너 뷰티 제품들이 더 핫하게 떠오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몰랑이 분들도 이너 뷰티 영양제 진짜 한살한살 한살 먹을수록 뼈저리게 느껴지거든요 꼭 챙겨 먹으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로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요걸 가장 공감을 많이 할 거예요 스킨사이클링이라는 게 뜨고 있어요. 스킨사이클링이라 그러면 어 뭐야 뭐 주기를 바꿔 주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답 맞아요. 보통 화장품을 여러분들이 쓰게 되고 저도 쓰게 되면 어느 날은 미백을 하고 싶고 어느 날은 각질 제거를 하고 싶고 어느 날은 레티노를 쓰고 싶고 어느 날은 진정을 하고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잖아요. 이거를 주기를 본인만의 사이클링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와 진짜 똑똑해 저도 해본 지 얼마 안 됐는데 효과가 진짜 미친 듯하게 나타나니까 이영상 보시 분들도 꼭 해보면 좋을 텐데 첫날에 저는 피부 클렌징으로 각질을 녹여주고 제거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진짜 찐 수분크림 찐 보습크림만 왕창 발라주는 거죠 각질 제거를 해주고 또 특히나 순한 수분크림 써줘야 돼 그래서 저는 마몽드 블루캐모마일 또는 브링그린의 티트리 수딩 듬뿍듬뿍 두 겹씩 세 겹씩 레이어링을 해주는 거죠 피부에 각질이 제거되고 나면 피부에 고농축을 썼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때 주로 비타민C 제품을 쓰거나 비타민C랑 E랑 같이 있는 제품을 써주거나 이렇게 나의 피부에 원하는 거를 쭉 채워준다고 라 생각을 하면 돼요 3일차에는 이 단계를 한번더 반복을 해줍니다 저는 이틀 3일차는 거의 같은 루틴을 쓴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4일차에는 탄력이랑 레티놀을 함께 써주는 거예요 이게 각질이랑 레티놀이랑 같이 만나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 가지고 각질이 어느 정도 올라오기 시작을 할때 레티놀 제품을 사용을 해주 레티놀로 피부 턴오버 주기도 맞추면서 피부에 모공도 끌어올려주면서 탄력도 챙겨주면서 이렇게 레티놀 제품까지 함께 쓴다. 저 레티놀 제품도 진짜 이것저것 많이 쓰거든요. 진짜 순하게 데일리로 쓰고 싶다. 그 나는 피부가 진짜 완전 ᄀ ᄀ ᄀ 크 초예민이다 한다면 마몽드 바쿠치올 레티놀 크림. 그 천연 바쿠치올에서 추출을 한 레티놀 성분이랑 섞은 애라서 얘를 쓰면 확실히 순해가지고 피부가 예민하거나 트러블이 올라올 것 같으면 저는 마몽드 써주고요. 요즘에 잘 쓰는 거는 프리메라의 유스 레디언스 비타티놀이에요. 얘는 비타민C랑 레티놀이 합쳐가지고 같이 쓰면 훨씬 더 좋다고 하거든요. 함량 자체가 엄청 높은 건 아니에요. 사용을 했을 때 나쁘지는 않다. 요것도 엄청 잘 써주고요. 또 약간 효과를 좋은 걸 원한다라고 한다면 폴라 초이스도 괜찮아요. 얘는 이제 또 해외에서 들어온 제품인데 제가 이런 제품 좋아하거든요. 함량 자체가 조금 있는 편이어가지고 나는 조금 효과 좋은 레티놀을 느끼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폴라 초이스도 써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몰랑이 분들도 이렇게 지금 스킨사이클링 본인만의 루틴 주기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스킨사이클링하는 영상도 따로 촬영을 해놨으니까 곧 스킨케어 루틴 영상으로 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이거는 이제 박람회에서 발표를 한 건데요 2023년에는 고기능성 고효능 제품이 완벽하게 뜬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작년 영상에서도 약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되게 어, 이제 이 브랜드 되게 처음 보는데 하는 그런 브랜드 제품들도 몇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EWG 그린 등급이 조금 벗어날 수는 있더라도 약간 향료가 들어갈 수 있더라도 그 원료의 특성을 살릴 수 있으면 이게 피부에 훨씬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 이게 무조건 다 순하고 무조건 다 EWG 그린 등급이라고 좋은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작년에 많이 깨달았어요 저희 세 번째 뷰티 트렌드까지 얘기를 해줬고요 네 번째로는 여러분 뷰티 디바이스가 겁나게 뜬다고 해요. 이거는 제가 논문을 찾아보기도 했고 요즘 뷰티 트렌드 키워드도 많이 찾아보고 박람회나 이제 신제품 발표하는 쪽에도 가서 이제 어 찾아보니까 요런 디바이스 얘기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화장품 브랜드에서 요즘 뷰티 디바이스를 출시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근데 작년에는 약간 괄사가 핫하게 떠올랐다면 확실히 올해에는 디바이스가 핫하게 떠오를 게 느낌이 확 오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뭐 논문이랑 이제 최근 트렌드 발표한 거를 많이 찾아보니까 화장품 브랜드에서 미세전류 또는 중주파 피부의 자극을 통해서 화장품의 고농축, 고효능, 유효 성분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연구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 확실히 2023년에는 그 고농축 키워드가 많이 뜬다고 하니까 이거랑 같이 아 디바이스도 많이 뜨겠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홈케어 디바이스도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 뭐제 제가 꾸준히 영상에서 보여드린 거는 어, 메디큐브죠. 찐으로 구매를 해보고 영상에서도 뭐 광고 없이 여러 번 비교를 해본 적도 있잖아요. 이 EMS 더마샷은 불독샷이나 이중턱, 붓기 케어하기에 좋고 이거는 어, 유세라데 콜라겐을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열과 자극을 줘서 콜라겐을 생성해주기 때문에 뭔가 탱글탱글 거리는 피부 컨디션을 만들 수가 있고요. 에어샷은 이거는 이제 모공을 조금 조여주거나 스킨케어 제품이 더잘 먹을 수 있도록 뭐 피부 길를 열어준다고 라 생각을 하면 되고요. 부스터 힐러 부스터 힐러는 화장품의 흡수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뭔가 탱글탱글거리는 뭔가 광채 피부 여배우 피부를 원한다면 이 디바이스도 굉장히 추천을 드린다고 영상에서 얘기를 했었죠. 어, 제가 또 요즘에 잘 쓰는 거는 이거는 CMP-RX라는 튜네이지인데요 얘도 안에 탄력의 고주파 그리고 화장품 흡수를 높여주는 갈바닉 기능도 있을 뿐더러 모공 케어까지도 가능하니까 혹시 디바이스를 따로따로 구매하기가 어렵거나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이거 한 제품으로도 끝낼 수 있다는 거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확실히 2023년도에는 디바이스가 뜬다 여러분 디바이스 제품들 확실하게 써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맞춤형 화장품이 겁나게 뜬다고 합니다 어, 사람의 피부 컨디션 피부 타입에 맞춰가지고 화장품이 나온다고 해요 예를 들면 뭐 수부지 피부에 맞는 앰플 건조한 피부만 쓸수 있는 크림 아니면 나는 복합성이라서 복합성 피부에 게딱 맞는 토너 패드 이런 식으로 완전 맞춤형으로 제품이 나온다고 하는데 작년부터 살짝살짝 보이긴 했었거든요 뭐 달바의 반반 크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반반 크림 보면 피부 컨디션에 맞춰서 자기가 집에서 홈케어로 쓰는 거죠 그런 제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 제가 아드망이랑 같이 제품 제조를 했었던 토너 패드도 보면 수부지 피부에 정확하게 타겟을 했다던가 복합성, 건성 피부한테 정확하게 타겟을 한 제품들 요런 제품들이 아마 더 많이 나온다고 해요 아이 화장품이 여러분들 피부에 우리 몰랑이들 피부에 맞춰서 나온다고 하니까 요것도 진짜 재밌는 어, 트렌드가 아닐까 싶어요 자 우리 물랑이분들 제가 2023년도에 요거 진짜 핫하게 떠오른다 하는 트렌드 키워드 제품들을 조금씩 설명을 해봤는데 어때요? 너무 재밌지 않나요? 화장품에 관심이 많은 물랑이분들은 제 영상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럼 여러분들 2023년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